주식 실패자의 최후.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기웃거렸던 지난 6년간은 너무나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있게 주식 시장에 입문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진퇴출하는 심정이라 씁쓸하면서, 미련도 남지만, 좀 다른 인생을 살것 같아서,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현재 저는 두려움과 공황 상태입니다. 전에도 이제는 주식 시장 떠난다는 다짐했지만, 작심3일로 다시 주식시장에 복귀했었고, 이제는 정말로 떠날 것 같습니다. 여유돈이 생기면 들어오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여유돈이 많으면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뿐이겠죠. 제가 안 되는 이유는 기다리기 싫어하는 초조함과 인내의 부족, 충체적 부실의 결과입니다. 많은 돈을 잃고서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만으로도 울고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주식 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업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빨리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내 모습. 오늘 아침 간만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많이 길어진 머리도 깎았고 몸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최근에 3주동안 놀면서 몰골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도 습관상 미국 증시 확인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술도 거의 맨날 퍼마시고 담배도 하루 두갑씩 폈는데 이러다 언젠가 골로 갈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있는 집마저 날리면 정말로 죽음밖에 남는 게 없겠죠. 연행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달 내에 빨리 재취업하고 다시 한번 절약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외식 사절 저의 가정도 초긴 축제정으로 넘어갑니다. 출근하는 아내의 뒷모습에 마음속 눈물이 가득합니다. 다시 취업하면 월급 전부 아내에게 주고 한달 용돈 20만원 받고 생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굿바이 입니다.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노가다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인력회사에 나가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방이 추웠습니다. TV를 켜니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답니다. 낮게뜬 보름달이 비추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양지마을을 내려와 지하철 당고기역에 도착하니 5시 10분. 매표소가 채열리기 전이었습니다. 20여분을 기다려 첫 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울도봉구 창동인력회사엔 좁은 복도에 30여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하루짜리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와 비슷한 유리벽에 적힌 문구가 살벌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인 7일까지 새벽마다 인력회사에 나갔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건설일에 쫓차였으니까요 우유곡절 끝에 지난 8일 양지마을에서 가까운 아파트 공사장의 잡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 7시 직원과 일꾼들이 지하주차장에 모여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른 명 남짓한 장종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올라옵니다. 저는 체조가 끝나고 현장 사무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 46세 김아묵의 반장에게 넘겨줍니다. 저를 맞는 표정이 탐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쫓아 일꾼은 일손이 아니라 짐입니다. 일도 서투른 데다 다치기 쉬우니까요. 호리호리한 김 반장은 대뜸 성면 뭉치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옆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뭅니다 첫째가 몸이고 둘째가 일이야. 아무리 가벼운 것을 들어도 그 순간에는 집중해야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허리라도 다치면 그날로 공치는 거야. 김반장은 초짜가 못내 불안한 표정입니다. 첫 일은 유리섬유 나르기. 김반장과 백일동 각층의 유리섬유 뭉치를 옮겨와야 합니다. 길이 3 m 너비 2께 4cm가량의 벽산 그라스 후 20장을 들어야 합니다. 무겁지는 않아도 부피가 커 들자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김반장이 만세 부르는 자세로 짐을 붙잡고 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두어번 기웃뚱거리다가 요령을 터득합니다. 이번엔 짐을 친채 김반장을 따라 백이동 호이스트로 갑니다. 호이스트란 임시 엘리베이터입니다. 백이동 성면을 다 옮기자. 이번에는 길이 4m, 너비 5cm, 두께 2cm의 기다란 합판 뭉치를 옮기는 일이 기다립니다. 한꺼번에 20장씩 옮깁니다. 무게도 상당하고 중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어 번오거니 벌써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김반장은 힘으로 하지 말고 요령을 익혀라 라고 말합니다. 얼추 마무리하고 나니 오전 11시 김반장과의 옆동 1403호로 올라갑니다. 우리 반에 39세 김아무개, 40세 최아무개 형님이 합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릴과 톱소리가 요란합니다. 김반장과 형님들이 짧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황량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지만 벽에 걸어놓은 라디오에서 그나마 노래가락이 흘러나와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 이곳에서 할 일은 청소입니다. 41평 아파트 바닥에 수북이 널린 톱밥과 섞고 조각쓰리기를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빗질몇번 하니 먼지가 부역해 일어납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려면 게으름 부릴 수도 없습니다. 먼지 안개 속에서 30여분 지나니 목이 깔깔합니다. 11시 50분 김반장과 형님들을 따라 식당으로 갑니다. 7층에서 따로 일하던 43세 이마무기 형님도 깁니다. 그렇게 우리 반은 다섯입니다. 김치, 도라지, 마늘, 나물, 콩나물과 된장국이 찬으로 나옵니다. 밥의 양은 보통 식당보다 1.5배 정도 됩니다. 밥을 넘기는데 목이 계속 때갑습니다. 형님들은 어제 안주로 먹은 곱창의 영풀만이 많은 듯합니다. 김반장 빼고 새형님이 소주 7병을 먹었답니다. 안주보다 술값이 더 나왔답니다. 점심을 마치고 새일을 합니다. 김반장을 따라 백일동을 돌면서 방과 방 사이 벽이 들어설 자리에 먹선을 치는 일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레이저 빔을 쏘는 레이저 레디에이션과 먹통 줄자 따위 공구를 들고 일곱 개 방을 돕니다. 혹시라도 먹줄을 잘못 숨겨 몇 밀리미터 오차라도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야 합니다. 말을 구수하게 잘 푸는 김 반장이 갑자기 거묵해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각 방의 길이를 재고 벽과 바닥과 천장에 선을 쳤습니다. 4시가 넘자 김반장이 비로소 플라스틱 상자 위에 앉아 담배를 뭅니다 그는 건설 쪽에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인건비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4시 반 다시 1 0동 7층 방을 치우러 갑니다. 오전과 똑같이 톱밥과 나무, 석고 조각들 사이를 부산이 움직입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습니다. 5시가 넘자 어둑어둑해지더니 5시 반엔 어느새 컴컴합니다. 먼지가 안 보이니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김반장의 그림자가 복도 쪽에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현장 사무소를 찾으니 일당을 줍니다. 11만 5천원. 요즘 잡부 일당입니다. 여기 남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마감할까 합니다. 저의 실패의 모든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매매의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일찍 깨닫고 아니고의 차이이지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전 믿습니다. 힘들 내시고 이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